안녕하세요 베로니카입니다. 오늘은 어제 클럽하우스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너 많이 클럽하우스를 하는.. 아.. <웃음> 유튜브를 하는데요. 얼굴이 좀 부어가지고 좀.. <웃음> 그렇네요. 오케이. 어, 간단하게 다섯 가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어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 흥미를 놓고,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재밌게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골라야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을 때 흥미를 잃지 않겠죠. 두 번째는 인풋, input. 인풋이라고 하면 읽기와 듣기인데요. 읽기와 듣기, 내가 눈이 있고 내가 귀가 있으니까 그냥 듣고 봐도 보이고 그리고 들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해를 확실히 하는 것으로 꼭 하고 넘어가라 라고 여러 책에서들 이야기를 하죠 그냥 보이고 들리는 거라면 일상의 풍경과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내 귀로 들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나중에 아웃풋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라 라는게 이야기의 핵심이 없네요 세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풋에는 반드시 아웃풋으로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학교를 다녀서 잘 알고 있죠 인풋만 했을 때는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좀 더디게 하는 이유 내가 쓰기를 좀 더딘 이유 아는 단어는 많은데 느린 이유는 다 아웃풋으로 활용을 적게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활용을 많이 많이 해보자 라는 게 이것의 이야기 네 번째 이중언어의 습관을 버리자 저희는 역시 시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클럽하우스에서는 내 눈앞에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 그 선풍기가 때가 많이 꼈다 라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영어로 만드시겠나요? 단어 한대 단어로 하나씩 대응을 하자면 There is a fan in front of me and it is very dirty 이렇게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꼭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던진 답은 The fan is very dirty The fan around me is very dirty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 아주 간단하게 추격해서 이미지화해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묘사할 수 있게 하는 정도면 좋겠다 있습니다 마지막 영어는 어, 어순이 다하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한국말은 조사를 붙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할 때도 내 눈앞에 애는 뭐라고 하지? 선풍기 가 가는 뭐라고 하지?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셨다면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다하는 언어여서 그렇습니다 네, 영어는 어순이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love her 그러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겠죠 그녀를 사랑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빼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거죠 그래서 주어가 꼭 있어야 되나 라는 것 보다는 순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her love 했을 때는 어? 그녀가 사랑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녀가 사랑을 받는다는 건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격보다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영어의 어순 그렇기므로 순서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내 순서를 매번 기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순서를 읽기 그리고 듣기를 많이 통해서 이 읽기와 듣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반드시 꼭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이었네요 이렇게 다섯 가지 다시 한번더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공부를 두 번째 인풋은 이해를 확실히 세 번째 인푸드에는 반드시 아웃풋으로 내 것을 만듭시다 네 번째 이중언어로 번역하는 습관을 버립시다 다섯 번째 어순을 꼭 지킵시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었네요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꼭 전해드려 보았고 다음 주 금요일 다섯 시반 클럽하우스에 베로니카의 느낌아니까라는 방을 또 개설해서 어순과 긴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실제로 활용하는 문장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야기해보고 좀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 링크를 아래에 걸어두었으니까요. 더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클럽에 만약에 많이 팔로우 가입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날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good weekend. Bye bye.